안녕하세요. 송산면 공장 토지 전문 송산 터벅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오늘은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 위치한 제조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봄 매물이 위치한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는 2030년 오픈 예정인 송산 그린시티 신도시 예정지와 접한 지역으로서 지속적인 집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매물은 대지 면적 182평에 건축 면적 59.4평으로 구성된 제조형입니다 송산 그린시티 신도시와 연결되는 305호선 도로와 약 400m 떨어져 있고 송산면 행정복지센터와는 약 800m 마도 i c 와는 1.8km 거리로 교통 상황은 매우 우수합니다 또한 마당이 넓은 공장이고 진입로도 약 6m 정도 확보되어 있어 대형 차량 진입 및 회차에 제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공장들이 있어 민원 없는 곳도 하나의 장점이 될 것입니다. 공장 위치는 화성시 송산면 쌍정리, 종류는 제조장, 대지 면적은 183평, 건축 면적은 59.4평,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, 사용승인은 2015년 4월 28일, 전기는 10kW, 호이스트는 5톤으로 매매가는 6억 9천 조정 가능합니다. 이 매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송산토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을 찾아주십시오. 친절하게 현장 임장 및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한